안녕하십니까. 로보어드바이저 회사 파운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들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곤 하는데요. 저희는 다양한 자산들을 분산시켜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과를 내주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들을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게 저희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부자들은 본인들의 자산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불리기 위해서 PB들한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 여러 가지 자산들의 주식, 채권, 부동산과 원유, 원자재 다양한 자산들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자들이 받는 제대로 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가장 저렴하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트는 파운틴이라는 분수의 옛날 말이에요 사실 분수가 맑고 투명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객들의 자산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그리고 꾸준히 분수처럼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의미로 저희 회사와 서비스의 명을 파운트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창업한 지 벌써 이제 4년째 인데요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부터 시작한 저희 회사가 현재 36명의 어,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자산 규모는 운용자산 규모 1,400억 은행권에서 운용되는 것까지 하면 2 0 0 0억이 훨씬 넘는 대중들과 서민들의 자산들이 저희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켜내면서 빠른 성장을 좀 이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소한 은행 금리 대비 4-5% 에서 이상으로 꾸준하게 자산을 불려야지만 백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험한 투자에만 맡긴 사람들, 혹은 너무 안정적이어서 낮은 수익률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창업을 격심했습니다. 저희 사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지만 상당히 어, 연령대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대형 금융권 그리고 대기업들에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플랫폼은 보안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해 놓고 그 분산을 기반으로 해서 꾸준한 성과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돈이 필요한 금융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투자자부터 먼저 찾아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구하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돈을 구하기보단 먼저 내가 이 회사를 왜 시작하지라는 기업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비전과 철학을 기반으로 회사 핵심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금수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사 대비 후발주자였고요. 또큰큰 큰 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막막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고의 인재들, 그리고 경력이 있는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 좋은 대학을 나오는 분들이 함께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한 고액 연봉을 다른 회사에서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작은 회사에서 도전을 택할까? 어떻게 설득해야 하지? 라는 부분이 항상 부딪히는 어려움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보자. 특히 한국에서는 정말 믿고 노후를 맡길 수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라 부분에서 공감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 킥스타트업에서 도전하는 자세가 다른 회사의 경쟁이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자신의 회사를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전문가들 앞에서 본인들 비전을 얘기하고 또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과 경쟁에 집중하기보단 자신을 돌아보고 본인의 회사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된다면 라 도전 k s t a r t 과 함께하는 매 시간 시간이 스트레스와 긴장이 아닌 값지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